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은 로또 1056회 복귀 방송입니다 어제 토요일날 복귀를 해야 되는데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어, 오늘 합니다. 어, 1056회 당첨번호는요, 어, 이렇게 나왔죠. 어, 또, 단번대가한번 나오고는 또 전멸했습니다. 13, 20, 24, 32, 36, 45. 13으로부터 출발해서 45로 끝났고요 어, 보너스 볼 29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어, 이번 에도 이번 회차에도 일반 영상에서는 어, 그 주기분석 자료 11년 내렸던 주기분석 자료 하나하고요 그 다음에 그 함께 찾아봅시다 하는 자료 하나하고 어, 두 개가 우린하고 거의 어, 나머지는 다 적중했죠 음, 적중했습니다 적중률이 이번 회차에서 상당히 높았고 어, 특히나 어, 넷중 하나 이상에서 그걸 여러 그룹을 용지분석해서 올려 드리는데 거기서 그냥 쏟아져 나왔죠. 어, 이건 밑중 어, 하나 분석에서 완전히 쏟아져 나왔습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 1056회 유튜브 방송은요. 어, 지난주 토요일날 복귀 방송을 했고요. 일요일날은 어, 실시간 방송 멤버십에서 어, 실시간 방송을 했습니다 어, 또 화요일날은 어, 일반 영상으로 어, 회기분석 자료하고 고정수찾기 실시간 방송이 했죠 그 다음에 수요일날은 멤버십에서 또 콜드스에서 고정수찾기를 해봤습니다 어, 그리고 목요일날은 어, 실시간 방송을 못했죠 어, 헌터가 어,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그래서 녹화방송으로 용지 분석을 올려드렸는데요 어, 이 용지 분석에서 어, 이번에 차 완전히 쏟아져 나왔죠 음, 최근 들어서 어, 지금 한몇 개월 째이 어, 어, 용지 분석에서 완전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아, 용지 분석만 잘해도 어, 1등할 수 있을 것 같은 어, 그런 예감이죠 어, 상당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워0방에서 실시간 스트리밍했던 어, 자료입니다 어, 여기서는 어, 규칙수들를 올려드렸는데요 어, 이 규칙수들은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여기는 6연속이었죠? 어, 22가 아, 제외됐습니다 어, 규칙수 두 번째는 아, 40이었는데요 퐁당퐁당 4연속 아, 제외됐죠 다음은 23인데요. 이것도 퐁당퐁당 4연속이죠. 제외됐습니다. 다음은 어, 퐁당퐁당 4연속인데 38 제외됐죠. 퐁당퐁당 자료가 최근에 그냥 막 필시적으로 막 나와서 어, 상당히 어, 지금 흐름의 난조를 보였었습니다. 지난해차는 퐁당퐁당 자료가 좀 많았는데 어, 다 제외됐습니다. 아, 여기도 품나품장 자리죠? 다음은 팔인데요 어, 어, 좌측 사선으로 사연속 올라갔고, 여기는 계단 타기를 하면서 사연속 올라갔는데요. 어, 제외됐습니다. 다음은 26. 수직으로 사연속 어, 올라갔고요. 계단 타기를 하면서 사연속 올라갔는데, 역시 제외됐습니다. 다음은 어 11인데요 어 좌측으로 계단타기라면서 4연속 올라갔죠? 어 제외됐습니다 다음은 어21 수직으로 4연속 올라갔는데요 어 이것도 제외됐죠? 다음은 어19 좌측 사선으로 4연속 올라갔는데요 어 제외됐습니다 다음은 어, 29 어, 좌측으로 계단타기라면서 4연속 올라갔는데요 어, 여기에 보너스불로 나왔습니다 보너스불출연을 했죠 자 다음은 24 24는 좌측으로 계단타기라면서 4연속 올라갔는데 어, 제외됐습니다 어, 헌터가 지난 2차 어, 공동구매하는데 24한테 완전히 멍들었습니다 24가 막 이리저리 이 그룹적으로 들어가면서 어, 방해를 했어요 이거 만만히 봐가지고 호질났습니다24 어, 규칙수였죠 이 규칙수에다 평일날 찾아지는 규칙수까지 더 어, 여기다 엎어져가지고는 마치 제수같이 보였어요 자 다음은 <웃음> 44 어, 이거 제외됐습니다 우측 사선으로 4연속 올라갔죠 다음은 7번, 이게 계단 타기를 하면서 4연속으로 갔습니다 역시 제외됐고요 다음은 어 27, 4연속 수직, 4연속이죠. 어 제외됐습니다. 다음은 어 6번 좌측 사선으로 4연속으로 가서 제외됐습니다. 41번, 우측으로 4연속 올라갔죠? 제외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규칙수 17개를 보여드렸는데요. 여기서 0에서 2 또는 0에서 3, 1에서 3, 이렇게, 이 필터 범위에서 하시면 됩니다. 했는데, 어, 1.5개가 나왔죠? 보너스 볼까지 포함해서 1.5개가 나왔습니다. 어, 20, 24, 20이 아니라 24였죠? 24. 이거 헌터가 잘못 썼습니다. 어, 그, 헌터가 전에는 이, 어, 뭐냐면 약수를 보는, 어, 해안이 있었는데, 어, 최근 들어서는 약수한테 꼼짝없이 지금 어, 다 하고 있어요. 최근 한, 어, 4주 정도를 지금 그러고 있죠. 약수한테 눈 뜨고 그냥 이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어, 좀, 좀더 잘해보려고 평일날 찾아내는 약수, 그거하고 이렇게 이거를 합치면은 중복이 돼가지고 마치 제수까지, 제수 같이 보여진 경우예요 어, 그래서 평일날, 평일날 찾, 찾는 그 규칙수는, 어, 그거는 차, 사용을 안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어, 이 규칙수를 사용 안 하고 한쪽 걸, 한조만 사용하는 게 좋을까? 어, 그렇습니다. 그게 겹쳐지니까 마치 제이수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오히려, 어, 그, 그게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음, 여하튼 자료가 너무 많아도 문제가 있죠. 어, 약수에서 그 일반적으로, 어, 강세를 보이면 한 2주, 아저 2주 내지, 2주 내지 길어가야 4주인데, 지금은 지금, 어, 강세를 보인 지가 벌써 꽤된것 같아요. 이제 약세로 돌아갈 때가 됐는데, 어, 아직, 어, 그런 기미를 아직 안 보이고 있습니다. 어, 이제 전멸하는 시기가 이제 곧 어, 다가올 거예요. 자, 다음은 화요일날 어, 일반 영상으로 보여드린 어, 실시간 방송이었죠. 어, 여기서는 어, 고정수 찾기하고 어, 회귀 분석 자료를 올려드렸는데요.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웃음> 어, 이거, 이 자료가 아주 말썽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금 11연멸 중이라서, 이 주기분석 자료는 헌터만 보는 게 아니고, 못 들어 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거 살펴보고 있죠? 주기분석 자료는요. 어, 그런데 이게 또안 나와서 지금 12연멸이 됐어요. 참 신기한 경우에, 이건, 이런 경우는 그렇게, 어, 그 뭐냐면, 아주 희박한 경우인데, 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터가 지금, 이거한테 지금, 몇 주차? 어, 한, 어, 이게 7연, 7멸일 때부터 올려드렸을 것 같은데, 한 5주차 지금 계속 이것 때문에 100% 적중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가 꼭 속을 이에요 이거. 이제 12연멸이 됐어요. 그렇다고 이제 다음, 다음 2차부터는 안볼 수도 없고, 안 보면 또 튀어나오니까. 그래서 안볼 수도 없고, 어, 그렇다고 부자니, 어, 신뢰가 안 가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만, 어, 이 주기에만 들어오면, 어, 지혜가 되니까 참 신기합니다. 일반적으로 6연멸, 7연멸이면 많이 갔다 하는 건데, 12연멸까지 지금 갔어요. 어, 헌터가 멤버십을 시작하면서 얘가 계속 지금 속을 썩고 이 있습니다. 음, 초기에, 멤버십 초기에, 어, 초기에 지금 어느 정도 단련을, 어, 시키려고 그러는 건지, 어, 마음 어, 마음 굳게 먹고 하라라고 이렇게 어, 추언을 하는 건지 지금 그렇습니다. 어, 뜻밖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자, 여기 다음 은 어, 함께 찾아 봅시다 해서 또 올려 드렸죠. 화요일날이 어, 여기서 함께 찾으면서 어, 8, 26, 27, 44 요거는 약수에 걸려 있으니까 5, 15, 17, 32 여기에서 우선. 아, 압축을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아, 우리 그 시청자분들께서 어, 17을 제외로 뽑 뽑아 주셔서 빼주셨어요 그래서 남은 것은 5, 15, 32가 남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32가 출했죠 32가 출했습니다 자, 다음은 어, 여기는 불주 변수인데요 어, 밑에 댓글로도 달아 놨습니다마는 어, 여기가 잘못 표기됐죠? 18하고 19는 불지 변수가 아니었습니다 어, 여하튼 여기에서는 어, 36하고 어, 45하고 이렇게 두 개가 나왔습니다 자, 다음은 어, 회귀분석자리였죠? 어, 여기에서 어, 이게 몇 수였죠? 2, 4, 6, 8, 10, 12, 14, 15수였었죠? 여기서 헌터가 이렇게 네개를 뽑았어요 일곱 어, 수 필터기가 알려주는 필출 그룹하고 중급수를 뽑았습니다 어, 그랬더니 여기서는 어, 45가 나왔죠 어, 헌터가 뽑은 데이 수중에서는 45가 나왔습니다 어, 원본에서는 음, 13하고 어, 32하고 어, 45, 3개가 나왔죠 일반적으로 원본에서는 2개에서 5개까지 나오죠 어, 이 위에 있는 원본도 어, 출연빈도가 높을 뿐더러 이회계분석 자료는 헌터가 뽑는 수도, 어, 적중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죠? 거의 90% 이상 적중하고 있죠? 어, 상당히 적중률이 높습니다. 이네 수에서 한수 줄이는 게 힘들어요. 네 수에서 한수 줄이는 게. 한수 줄이면 또 이렇게 꼭, 어, 필출수를 어, 빼내게 되고, 또한 수를 뽑으면, 가져갈 수한 수를 뽑으면 또, 어, 그, 재수를 뽑아내게 되죠? 어, 참 신기합니다. 이것도가. 자, 그러면, 다음은, 어, 여기는 수요일에, 아, 그, 멤버십방에서 콜드스에서 고정수 찾기를 한 겁니다. 어, 우선 고정수 찾기 전에 1그룹을 먼저 찾아봤어요. 1그룹은, 어, 특정 두 그룹의 중복수, 이 위그룹과 아래그룹, 이 그룹이, 두 그룹이, 출현빈도가 상당히 높아요. 이건 뭐 거의 매주 출한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아, 매주 필출이다 이렇게 보면 돼. 이건 물론 가끔 점이라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만은, 그건 아주 드문 일이고요. 자, 그래서 요거의 중복수. 중복수인 여기서 출현빈도가또 높아요. 요게. 요거는 또 많이 나오지도 않아요. 한 개에서 많이 나오는 네 개. 가끔 다섯 개, 여섯 개까지 나오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만은, 그건 아주 극히 드물고요. 일반적으로 한 개에서 네개 정도 뽑히는데, 요게 추정빈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멤버, 멤버십을 시작하면서 멤버십 회원들한테 아주 큰 선물 을 드린다는 기분으로 이걸 탁 올렸더니 그때부터 전멸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전멸하면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게 11, 11연멸이 됐서이 중국수에서. 이미 신기해요. 지금 5연속 지금 전멸인가, 그, 그, 너? 이게, 어, 신기합니다. 지금 11연멸이 됐어요. 음, 이거는, 어, 그러니까, 헌터가 복귀 자료를 약 5, 6년치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어, 그동안에, 어, 어, 전혀 보지 못한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마치 헌터가 변명하는 것 같기도 하고, 참, 그래서, 그 다음 에차는 이제, 이번 2차는 꼭 나오겠지 하고 또 올리면 또안 나오고, 안 나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번 에차부터는 어, 이거 하나만 가지고 사용을 안 하고 일곱 어, 수 필터기가 뽑아지는 필출 그룹하고 하고 비교해가지고 중복 수를 뽑아서 사용을 해야겠어요. 되지난2차 콜드 수하고 일곱 어, 수 필터기가 뽑아지는 그룹하고 묶듯이 아 그렇게 묶고일 거예요. 바로 아, 뒤에서 보여드리는 것 같이 묶어서 이제 사용을 해야겠어요. 되 불안해서, 불안해서 안 되겠어요. 어, 여기 원본에서는 두 그룹에서는 어, 여기. 이거는 앞에서 보여드렸죠. 이건 12연멸 어, 지금 12연멸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하고 두 개에서 중복수 어, 1 9를 1, 5, 6, 2, 7 이거 중에서 1 9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 그랬는데 두 그룹이 다 전멸해서 하나는 11연멸 하나는 12연멸이 됐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에요. 여기는 원본에서는 이렇게 나왔어요. 29가 보너스불로 나왔고요. 36이 나오고, 45, 2.5개가 나왔습니다. 아래그룹에서는 어, 24, 24가 나왔어요. 자, 이렇게 해서, 어, 중복수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다음의 차이는 요거는 이제, 일곱수 필터기가 뽑아주는 필출그룹하고, 야, 같이 묶어서 설, 어,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어, 계속 얘한테, 어, 번번이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멤버십 시작하면서, 멤버십 회원님들한테, 어, 선물을 드리려고 한 것이, 어, 선물이 아니고, 어, 재앙을 갖다 드린 거 아닌가, 이런 죄책감도 들고 지금 그렇습니다. 어, 나름대로 좋은, 어, 자료라고딱 했더니 그렇게 됐어요. 어, 이두 그룹이 여기 속을색입니다. 그 하나는 12연열이고, 하나는 11연열. 또, 콜드스에서 고정수 찾기를 해봤죠? 콜드스가 이 42를 빼고, 어, 요 빨간 박스 안에가 이번에 지난해 차 필출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가 2연별 중이기 때문에. 어, 아, 그 전차에는 요 자리에서 사가 나갔죠. 그래서 이제 41이 또 들어왔는데, 아, 여기서 필출입니다. 그래서 압축을 해 들어갔는데, 압축해서 남은 게 18, 고 18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일곱수 필터기가 찾아주는 필출 그룹들이었는데, 이거를 압축하면, 어, 이렇게 압축이 됩니다. 요거 압축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묶어간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어, 이 어, 콜드스에서 압축해서 남은 10, 18과 또 여기 어, 일곱 수 필터기가 찾아준 필출 그룹에서 압축을 한 14, 15, 14, 15가 다 들어있죠. 여기 14, 15를 어, 여기는 10, 18이고,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 묶어서. 어, 공동 구매하는데 10, 18, 45를 쓸까, 10, 17, 45를 쓸까 둘 중에 하나를 결정했던 겁니다. 어, 그랬다가 어, 이제 공동 구매하는 날은 인원수가 적어서 여기서 다시 한 수를 빼냈어요. 18하고 17을 빼내고 어, 10하고 45를 썼죠. 어, 10하고 45를 사용했습니다. 그랬더니 어, 45가 나왔죠. 홀드 수 압축에서는 실패를 했어요. 24 이게 24가 아주 헌트를 많이 괴롭혔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 압축한 거에서는 어, 전부 다 45가 나왔죠 45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그 공동구매하는 데는 10하고 40, 145를 돌렸었습니다 45. 어, 여기 골드스에서 24가 영락은는 어, 제외수처럼 보여졌는데 어, 규칙수가 평일날 찾아지는 규칙수하고 합쳐지니까 그렇게 보여지네요 이게 아, 마치 재수처럼 보여졌습니다. 음, 다음, 1차에는 좀, 어, 그런 부분을 감안해야 되겠어요. 여기는, 어, 이 원본에서는 여기 24도 이렇게 나오고 그랬죠? 근데 이제 여기 압축한 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곱수 필터기가 찾아주는 필출그룹이, 어, 고정수 뽑는 데는 어, 상당히 유리해요. 이렇게, 이런 경우에 이렇게, 어, 일곱수 필터기가 아예 네수로 이렇게 뽑아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세수로 뽑아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45 이렇게 나왔줬습니다 자, 다음은 어, 목요일 날 녹화 방송으로 올려드렸죠. 헌터가 개인적인 사정 이 있어서 어, 용지 분석이었습니다. 밑중하나 여기서 쏟아져, 쏟아져 나왔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 우선 여기 어, 함께 찾아봅시다한 자료였는데요. 어, 이게 전멸했어요. 여기는 전멸했습니다. 자, 다음은, 7곱수 필터기가 찾아주 필출그룹이 이렇게 가끔 전멸하는 경우도 있어요. 적중률이 90%라고 말씀드렸죠. 자, 다음은, 어, 불주변수를, 어, 화요일에 실시간 방송에서 잘못 알려드려서, 18하고 19가 안 들어간 건데, 안 들어간 건데, 거기에 들어갔었죠. 그래서 이거 표정을 해드린 겁니다. 이뭐 앞에서 이미 복귀했죠. 어, 36하고 45가 나왔습니다. 자, 다음은, 어, 로또 용기 분석에서 아 9칸 분석에서는 24가 나왔죠. 그 다음에 2 우측 사선과 8 우측 사선 초록색, 하늘색우 치는 고 각각 출할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그랬는데, 어, 하늘색에서만 나왔습니다. 24, 어, 32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도 하늘색과 초록색 각각 나올 수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그랬는데, 어, 이렇게 나왔습니다. 32, 36, 45, 여긴 하늘색과 초록색이 다 나왔네요. 3개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로또 연지 분석이 요 근래에 지금 큰한 두세 달 지금 아주 강세, 초강세죠? 초강세. 에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넷중 하나, 알박기 수였죠? 알박기 수. 미리 이렇게 알을 박아놓은 겁니다. 로또 떨어져라, 알 떨어져라 하고 알받는 수인데, 헌터가 붙인 이름입니다. 알박기 수. 땅 투기하는 사람들이 알박게 한다고 그러죠? 헌터는 루트 번호로 알기를한 거예요. 자, 여기는 첫 번째 거에서는 32, 어, 이쪽은 20, 어, 32, 이렇게. 어, 이, 중복수 잘 살펴보시라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이웃해놨어요. 똑같은 사연들이기도 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복수에서 32가 나왔죠? 어, 여기는, 어, 좌측에서는 13하고, 24가 나왔고요 여기서는 중복수 13이 나왔습니다. 어, 넷중 하나도 아주, 어, 이차 아주 완벽했죠? 어, 중복수 아주 딱 떨어지게 나왔습니다. 알박기가 진짜 알박기가 됐네요. 그렇죠? 자, 또, 이번에는, 어, 여섯 수라서, 그, 네 수에다가, 넷중 하나에다 안 집어넣습니다. 자, 여기서는, 어, 24하고, 어, 36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이건 셋중 하나였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세 개, 3개, 이렇게 세 개였는데, 음, 그, 유견멸, 지금 여섯 개가 유견멸이라서, 어, 그, 여기가 지 장견멸로 가나보다 해서, 특히나, 어, 요네 수는 콜두스에 박혀 있었잖아요. 콜두스에서도 이게 약수로도 그렸고요 어, 그래서 이렇게 묶어놓은 거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각각 나와버렸네요. 자, 이렇게 해서, 어, 웃기 방송은 마치겠습니다.